처진 가슴을 업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가슴이 처지는 이유는 등이 사실은 굽어서 밑을 이제 유두가 밑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처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면서 등을 펴주는 운동을 사실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처지지 않은 가슴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두가 기, 기준이 될수 있는데 걸어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 유두의 위치가 이 중간, 평지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너무 허리를 꺾으셔가지고 그 위치를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백페인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등 쪽의 운동들을, 허리 근육이 아니고 등 쪽의 운동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삼각근이나 다른 곳에 보상작용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운동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버티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보상작용이 일어나면 그 전에 맞추는 걸로 그래서 동작을 세번 하셔도 되고 네번 하셔도 되고 열번이나 스무 번은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팔을 위로 쭉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음, 들어주신 상태에서 내회전을 시켜서 손목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끔 최대한 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끌어당겨서 손등이 서로 마주 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셋. 들이마시고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원치 위 그래서 한 동작 하시고 근육이 위쪽에 승모근이나 삼각근이 쓰이지 않도록 한번 풀어주세요. 그래서 텀을 조금 주시면서 그 다음 동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래서 힘을 빼주신 상태 두 번째 동작은 뭐냐면 은 팔을 이렇게 손잡이 버스 손잡이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둘 그래서 이때 최대한 어깨를 내리셔야 돼요. 날개뼈 뒤쪽을 쓰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최대한 날개뼈를 내리신 상태에서 셋넷 마지막 다섯 천천히 그래서 또한번 어깨를 풀어 주세요. 응. 그래서 승모근이나 삼각근이 잘 쓰이지 않도록 응. 그래서 버티다 보면 나중에 이쪽으로 힘이 넘어가면서 가슴 쪽에 있는 근육에 전혀 근육이 쓰이지 않고 위쪽, 위쪽으로만 위쪽 근육이 쓰이거든요. 그 전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대신 자주 저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 얘를 이렇게 모았어요. 모으신 상태에서 날개뼈는 밑으로, 어깨는 밑으로 끌어당기면서 팔꿈치만 위로 올라가면서 고개를 숙여줍니다. 다시 들이 나시고 둘셋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중립된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정 가운데 팔의 양쪽 가운데 두시고 오른쪽 손이 왼쪽 손등을 덮어 주세요 덮어 주신 상태에서 왼팔을 미는 힘을 이용하셔 가지고 가슴을 오픈 시켜서 팔을 길게 뻗어 줍니다 다시 들이 마시고 둘쭉 밀어서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 힘주고 하나 둘셋 버티기 천천히 원위치 이건 세 번만 할게요. 반대쪽 손등 바꿔주시고 가슴 펴주시고 복부 조여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밀어서 반대편까지 쫙 가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다시 들이마시고 셋 하나 둘셋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팔을 밀 때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본인이 여기까지 밖에 안 가면 이렇게 손을 뻗으시면 돼요 180도까지 안 넘기셔도 상관 없으세요 아시겠죠 터진 가슴을 업 시켜 줄수 있는 운동 네가지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처진 가슴이 업 되는 거는 등 쪽에 있는 근육을 들어 올려서 가슴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 하고 가슴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 줘 가지고 탄력 있게 위로 업 시켜 주는 운동 두 가지로 나눠서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